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크세상 이크로 입니다. 네, 오늘은요 닭띠 여러분들 5월달 운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저, 저기 리딩하기 전에 여러분들 염두에 두셨것은 너무 맹신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나쁜 일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제네랄도 제네랄이지만 이 <웃음> 운세 같은 거는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게 좋아. 음, 참고 정도로만 하고 내팔자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 팔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그 평생의 리듬을 아니까 내 리듬을 보고서 파, 어, 저기 뭐야, 판단을 하다라는 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봐요. 자 그렇게 하고, 이거 칸이 안 맞네. 조금 밀어. <웃음> 어, 그 금전운 같은 건좀 기다려야 돼요 어, 5월 달에는요 닭띠 여러분들은요 까딱 하다가는 금전의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왜 저기만 사유축 하면 닭하고 뱀은 합이 되는데요 왜 금전의 손실을 보나요 라고 한다면 은 닭띠분들은요 차라리 축토가 나 어. 축이나왜 그러냐면은, 일이 마무리가 져지는 거잖아요. 입대껏, 일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일이 거꾸로 간다, 라고 봐요. 왜 거꾸로 가요? 라고 하면은요,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다 보니까, 어, 했던 일을 또 해야 된다? 어,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야. 했던 일을 또해도또할 수도 있고, 음, 그러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굉장히 쪼들린다.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사주에 따라서 다 달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개면연이잖아. 개면연이니까, 뭔가 빨리, 어, 닭띠, 뭔가 빨리 이익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오히려, 어, 금전적으로 더 손실을 본게 아닌가 싶어. 음. 뭐, 사, 그 뭐지, 닭띠들 삼재 지나서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은, 물론, 닭띠가 삼재가 지났어요. 어. 그, 저기, 뭐, 그렇지만 삼재가 지나, 삼재가 사유축에서 끝났죠. 인이 보면 인유원진이야. 어, 컵살로 날라갔어요. 어, 그 다음에 묘유는 제살이에요. 어, 제살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문서 문서적이나 법적인 것들이 꼬인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살 때 여러분들이 어 저기 막 무리하게 일을 벌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기 막 코끼기는 코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해 줘야 돼요. 어. 그리고 받을 돈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주지. 어. 받을 어돈 받기도 조금 힘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 뱀띠 닭띠, 소띠분들은 필히 기억하셔야 돼.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소띠는 나요. 어, 소띠는 난데, 닭띠하고 뱀띠들은요, 조심해서 할게 무엇이냐면, 삼재가 끝나고 그 다음이 인이라는 거야. 어. 인이 되면 어떻게 돼? 겁살, 겁살 망신살이에요. 어. 그, 그, 그때, 삼재 때안 좋았던 게, 그때 우르르 나가지 싶어. 음. 그러니까 열불 터지니까 어떻게 돼? 어, 싸운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그 삼재보다도 더 힘든 게 삼재가 끝나고 날삼재도 아니야 날삼재 지났는데도 이게 안, 안 풀린다 왜? 그러면 원진으로 가거든 특히 닭띠는 인류 원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음. 언제까지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거 인류 해결을 갖다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 못하게 된다면은 어, 꽤 오래가요 꽤 오래가 음 그렇게 하고 어디 봅시다. 금전적인 거 힘들다. 어, 힘들고 후회스럽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잘못 판단했다 싶은 거예요. 음 근데 뭐 사람이 어, 저기 뭐또 그렇잖아. 어또 살아 있으니까 또 사라지잖아. 살아 있으니까 또 사라지니까. 아, 진짜 뭐지? 그냥, 그, 슬럼프 그런 거 빠진 거, 아, 그냥 끝내고, 아, 그냥 끝내고, 4월달에 힘들자 어, 힘들었을 거야. 4월달에 자꾸 발목을 잡아. 응. 나가려고 해도 발목을 잡고, 나가려고 해도 발목을 잡고, 그래서 안 됐을 거예요. 응. 그렇지만, 5월달에 가면은, 뭐, 어떡하겠어? 다시 시작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새로이 시작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했던 일을 갖다가 한번더 하게 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실수가 나가지고, 어, 4월 달에 발복 잡힌 일로 인해가지고, 어, 했던 일을 갖다가 또 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라고 하면 속았, 속은 거 아니에요, 혹시? 어, 속았다라고 봐. 닭띠 좋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 닭띠가 좋다 해서 모든 닭띠가 12명 중에 하나는 닭띠예요. 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1 2명 중에 하나 다 잘되나 그건 아니지 그것도 격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지 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하, 그래서 사기를 좀 당한 게 아닌가 음. 사기를 당했다. 믿은, 믿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고, 지금, 만약에 돈 받을 거 있으면요, 당분간은 조금 힘들 듯 해. 음, 당분간은 좀, 아예 못 받지는 않아요. 이제 전, 전반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어. 일부는 들어와요. 그렇지만, 딱 그거 받고, 한동안 또, 어, 또 정체기를 맞고 그래. 음. 아예 안 들어오나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 들어오기는 들어와. 근데 다 받는다라는 거는 글쎄 음, 다 받을 것 같았으면 2, 3월 달에 끝냈어야 돼요. 어, 양력으로 3월 안에 돈을 다 받았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직 윤달 남았죠? 어, 윤달 끝날 때까지는 받아야지. 어. 근데, 그때까지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남, 남은 돈은 못 받을 확률이 높아. 음, 주겠어요? 이돈 받는 거에도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 어 그렇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나는 돈을 받지도 못하고 어, 일은 일대로 해주고 그런 그런 게될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언제까지다? 어, 저기 말 윤달 윤이월까지다. 그때 넘어가면 어, 포기하고 나와야 돼요. 어. 음, 왜냐하면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잖아. 삼제때 계속 앉았었는데, 뭐, 어떻게하겠어요 살다 보면. 근데 닭기들이 대체적으로, 그, 부모님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어, 돈이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어, 아, 저는 아닌데요. 라고. 인주 원, 인류 원진을 때리면 안 그래요. 부모님 때 많았다 하더라도 자, 자기가, 자기가 크면서 망해. 음, 원진이 그런 거 특히 인류 원진은 많이 망해요. 한 번은 크게 들어먹어 음, 그게, 어, 이 원진이라는 게, 뭐, 원진을 갖고도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어, 뭐, 연예인 중에는 그 주병진 같은 거 인류 원진이 사져 있거든. 어, 그니까 한번 크게, 크게, 그 망신살로 말잖아. 그 사람 근데 워낙 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아도 문제가 없었지만, 일반인들은 한번 말게 되면 관제 구설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려요. 관제 구설, 인류 원진 있으면 관제 구설 있어요. 음. 그렇고 집요하지, 어, 집요하고 몸에 흉터 하나씩은 다 있다. 날카로운 거에 베인 흉터. 음, 크, 크면서 자 그렇다 그걸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뭐 포기한다 해도 완전히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는 유지하면서 꾸준히 받으려고 들기는 들 거예요. 음, 당장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도 만약에 내가 정당한 돈이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히 받아야지 뭐별수 있나? 음. 포기 포기를 하려다가 아, 그래도 아깝다 싶어 갖고 그럴 수 있다. 겠 아깝다 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 아무튼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을 갖다가 신규로 하신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은 음, 나쁘지는 않아. <웃음> 나쁘지는 않은데 어, 어디 봅시다. 나쁘지는 않아요. 사업을 갖다가 새로 금전 돈 받는 거는 그렇지만 어, 돈 받는 거였지만 또그 비즈니스건 또문제아 아, 비즈니스하고는 조금 어 다르잖아. 사업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그 돈이 어 찔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찔러 들어가는데 접대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요 어그그 그뭐 접대하다가 어, 내뽕다 빠질 수 있어. 어. 왜 저기 뭐 그렇잖아 뭐 계약해 줄것 같아가지고 뭐될것 같아가지고 밥 쏘고 술 쏘고 썼는데 먹기만 먹어놓고 어 잠시만 그래 어 잠시만 왜냐면 최종 결정자가 아니 아니 그 오너 어 아닌 사람한테는 굳이 그렇게 어 그렇다고 또안 하면 또 오너한테 이상하게 말해서 또 골치 아플 수도 있겠지만 내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오너를 만나는 게더 빨라요 어. 밑에 사람이 그 뭐가 파워가 있어서 결정은 오너가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건 있지. 그 밑에 사람이 바로 밑에 사람이 말 잘해주면 음, 더 잘되겠지만 이게 그 그래. 비즈니스는요 나 하나만을 놓고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리스트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까타가다가 여러분들이 어 저게 뭐지? 어 먹고 바르는 거지 뭐. 음, 먹고 바른다라고 봐. 그러니까 맞아. 여러분도 어떻게 돼? 나 그때 해준다고 해서 내가 얼마, 내가 술 쌌잖아. 좋은 데 가가지고, 해줬잖아. 그리고 해줬잖아. 이런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열 받는 거지. 싸우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은요. 만약에, 그, 싸우게 되면은요. 어, 지금보다도, 어, 지금, 뭐, 지금보다도 더안 좋은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딸 수도 있고, 어, 그렇다라고 봐. 그러니까 다, 6월 달에는요, 오유충이 되면서, 음, 오유충이 되면서, 그, 상대방 측에서 갑을 잡는 거지. 어, 갑을 잡기 때문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비즈니스적으로 입질, 계약권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내 돈은 돈, 대로 들어가는데 답이 없잖아요? 어, 그럼 여러분들이 초조하잖아. 어, 다음 달에 조금 못한 조건으로 그냥, 어, 굴러, 어 뭐지? 어, 갈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사업이 아닌데요. 저는, 저기, 막, 직장이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 그좀 불안불안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맡겨진 일들이요. 맡겨진 일들이. 도대체 그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누가 딱나 나, 나한테 나서 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거 하겠다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그냥 덜컥 막 일이 맡겨진 게 아닌가 그래 막 의욕만 갖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잘 제대로 안 풀리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알지를 못해 이 일에 대해서 어 뭔가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까딱 잘못, 까딱 잘못 하다가니 아니라, 음, 뭐, 조금 안 좋지. 어, 경험이 없는 일이었으니까, 어떻게든 까이거나, 어, 대, 대통, 어, 저기, 하고, 예를 들자면, 넌 뭐, 일에서 빠져, 저기서 대기하고 있어, 뭐, 이런다던가, 음, 어, 뭐, 아, 안 되겠는데, 너는 잠시 뭐, 휘, 보류 뭐 이렇게 된다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키더라도 조금 업무에 능통한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 가면서 어좀 밥도 사줘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밥 사줬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라고 한다 아, 할 수도 있지. 어, 여긴 그래요. 밥 사주고 뭐하고 좀 업무에 대해서 알라고 하는데 밥만 얻어먹고, 여러분들이 난처한 상황에 놓을 수도 있어요. 음, 난처한 상황에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좀 불리하고, 난, 내가 조금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뭐 따지고 들고 그러다 보면은, 미운털이 더베겨. 어, 참아야 될건 참아야 되니까, 이게 한마디로 터세 같은 거지. 어, 만약에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어, 뭐, 내가 라인도 없고, 뭐, 신입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터세 기강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몇 달을 버텨야 돼요. 어, 몇 달을 버티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한다면은, 괜찮아요. 어, 또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 계속 하, 했던 업무만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조금 스트레스는 받겠다. 그래서, 회의감이 들 수도 있지 내가 이러려고 힘들게 대학 나와서 이런데 취직을 했나 라는 회의감도 들기도 하겠지만 그거는요 어, 누구나 한 번쯤은 음, 거쳐 나가는 거 아닌가? 어, 뭐 위해서. 그, 댐댐이 한번 보고 내가 믿을 만한, 사, 아, 내 뒤를 맡길 만한 사람인가, 어, 일처리는 어떤가 하면서 터에 부리고 한번 일, 일, 이, 저기, 막 수, 수단을 좀 보는 거겠지?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닭띠들이 좀, 예민하거든 예민하고 깐깐하니까 너무 일에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지 말아라 어, 모르면 은 과거의 판례나 이런 거다 찾아보고 다른 선배님들이 뭐 했나 찾아보고 조금 애교도 떨고 좀 그러다 보면 은 어. 나중에 좋아진다 라고 나 나중에 좋아져요 지금 아니야 어, 좀, 몇달 걸려.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저기, 막, 첫 술에 배부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가정은도 그래, 만약에 닭띠분들 혹시 유혹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건 조금 삼가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내년에 골치 아파져요. 어, 내년, 어, 내년에 골치 아파져. 유혹이 들어오는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어, 너무 나, 내, 나하고, 어, 말도 잘 통해. 어, 말도 잘 통해. 뭐, 내, 그, 뭐지, 소울메이트를 만난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오래 안 가. 어, 그거 오래 안 가고, 걔는, 어, 그, 저기, 막, 그 사람도 어쩌면은, 그 일탈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일탈 일탈 가실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어,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야. 왜냐면 가정은요. 가그 저기 막 뭐,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거든. 어, 지금 그 5월 달에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시원시원하고 내가 어. 음. 신선하지, 좀, 어, 신선하고, 좀, 나, 나, 내, 나, 내가 너무 예민하고 막 이런데, 여러분한테 좀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인연은요, 그지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어,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입대껏 해온 것들을 갖다가요, 한 방에, 어,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운이다라는 거예요. 딱 하다가는,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어. 무슨, 무슨 손해배상 청구야? 뭐, 가정 파탄, 뭐, 이런 거. 어. 여러분들이 뒤집어, 제살이라 그랬잖아. 뒤집어 쓸수 있다라는 거야. 어. 그, 저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 어.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 만약에, 기온이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을 지켜라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어. 저기만 행복하다,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좋다. 금전적인 것도 여러분의 자리를 부당한 이해, 부당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버, 저기 버럭하지 말고 저기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결국에는 편안해진다라는 거지. 저기만 이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정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자들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잘안돼 연애가. 음. 그리고 저기 저기 막 돌싱 분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연이 쉽게 들어오지를 않아 될듯될 될 듯하다 어긋나고 데, 어, 되는 듯하다가 어느 정도 되는 듯하다가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오, 이번 달에 들어오는 인연도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인연이 들어온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요.